왜을라 언니가 잘 먹은 게왜이리 일이야? 그럼 테리가 다잘 먹으면 되잖아 이거 빨리 먹는다고 이기는 거 아니야 천천히 얼마나 예쁘게 잘 먹냐가 이기는 거지 테리도 잘 먹고 있어 그러면서 잘 먹고 가는 거야 응 <웃음> 엄마, 어? 이거 땡큐를 하면 여기에, 좀 여기에 여기 색깔이 보이니까 꾹꾹 눌러야 되는 말이야 아, 꾹꾹 누르면 안 되겠다. 점성 느낌. 아, 비춰지니까. 엄마, 오늘부터 뱀 키우기로 했어, 뱀. 뱀이 어디뱀 여기 있잖아. 저기 앞에. 야, 장난감이야, 이거 장난감. 진짜인 줄 알았어? 어, 어머. 안 돼. 어, 잠깐만. 고 가져가. 너가 먹을 거야? 우리 지켜주려나 봐. 맛 어떠세요? 감사다 <웃음> 어때? 테리아 테리야! 테리아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맛 어때? 맛있어 어 갖다 줄게 뭐머 꽈배기인줄? 꽈 <웃음> 멋쟁이시다 응? 리패션 어떻게 생각해 해리야 똥같아 <웃음> 아니야 똥 아닌같아 <아닌가다. 웃음> <와? 웃음> <응. 한다봐. 웃음> 이거 리 응. 응. 응. 이건 <웃음> 하얀색이네 이건 어 그러네 하얀색 아니 너무 멋쟁이여가지고찍어줄려고요 뒤에 서봐 엄마가 찍어줄게 아니야 무서워 아빠 깜짝 놀랐어 나는 강남스타일 봐 강남스타일 봐 <웃음>